네. 아, 초롱산 어린이재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예, 이제 70년 동안 한국의 아동복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권리 옹호를 위해서 정책적인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성교육이나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아동폭력 예방, 왕따, 아, 이런 류의 이제 그 실종, 예방 교육 같은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도 하고 있고 아동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 사업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어, 투명하게 전문성을 갖고 해오고 있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왜왜 왜, 왜 목사님이 조금 잘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네. 뉴스에 나면 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는 저희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나갈 때. 아~ 저희 어린이 재단 이름을 걸고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 잘못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잘못했을 때에는 정말 사회복지 전체가 욕을 먹는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좀 책임감을 갖고 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복지라는 게 엄청 이게 넓. 넓은 거잖아요. 예, 예. 예. 어느 하나, 어, 예를 들어서 뭐, 의식주는 기본이고, 예.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각각의 어떤 권리들이 있단 말이죠. 예. 어,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고, 이런 권리들 전반에 있어서, 어, 가장 지금, 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예. 저희는 또 연구실이 따로 있어서, 지금 현재 아동복지연구소가 있어요. 최로우산에. 아... 예. 그래서, 어, 계속 연구를 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고 어려움이 뭐고 우리가 어, 또 정책적으로 뭐가 좀뒷받침되어야 되는지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서베이를 합니다. 그걸 그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지원하고 어, 그래서 이제 후원해주시는 후원금들은 각각 아동들에게도 지원이 되지만 어, 결연 후원 서비스도 되지만 그거 외에도 이런 전반적인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들 저희 쪽으로 이제 에드보커시 활동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들도 저희 같은 어떤 좀그 메이저급에서 그런 활동들을 해주지 않으면 어, 좀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가 아동복지를 계속 선도해온 역할들을 어린이재단은 해왔어요. 어, 아, 학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도 저희가 먼저 나서서 했고 그 뒤에 정책이 생기고 어, 그런 식이었죠. 네. 네, 저희는, 그니까, 아이들을 결연원 사업을 하도록 30년 전에 정부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같은 인조가 많지 않을 네. 당시에, 어, 저희가 이제 7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니까, 48년도에는 미국 기독교 아동복리회라는 외원단체에서 저희 나라가 이제 전쟁, 뭐, 네. 고아 미망인들, 시설 아동들, 이런 가난할 네. 적에 미국에서 와서 도와줬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성장을 해서 70년대 저희가 산업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그분들은 다른 더 어려운 나라로 가고, 음. 음, 이제 저희가 자립을 한 거죠. 음, 그 당시에 이제 국가에서 이런 나라에서 다 복지를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 네. 예, 후원금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재단에서 아동들을 연결해서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결연 서비스를 하라고 저희한테 지정을 해줬죠.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공식적으로 결연원 사업을 국내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하는 재단은 어린이 재단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단양이든, 제천이든, 영동이든, 어, 어려운 아이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드림스타트나 그다음에 주민센터들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옵니다. 저희는 조사를 하고 무엇을 지원을 할지를 가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판단을 하죠. 어, 그리고 이제 지원 결정이 되면 저희는 이제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이제 접근성을 요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그 아동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복지 기관들을 연결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 저희는 이제, 정, 이제 꾸준하게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게끔 네. 서비스를 하고, 어, 그렇게. 그래서 아마 시공고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잘안 되어 있으면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리고 아동복지, 예, 우리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지침에 보면은 결연후원 사업은 어린재단에서 하도록 지침에 어. 내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임한 네. 곳은 네. 저인 거죠. 해서 아, 당연하죠. <웃음> 네, <웃음> 맞아요. 예. 네. 네. 네. 이제 이게 소문이 납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막 이제 없어요? 네. 필요한 가정 없어요? 네. 하고 연락을 네. 하지만 네. 이 정도 이제 한 3년 정도 했으면 이제 이게 다 소문이 나서 네. 컴퓨터 네. 지원한다면서요? 이러면서 네. 저희한테 네. 연락이 네. 옵니다. 네. 그럼요. 예, 네. 어린이재단에 저기 하면은 컴퓨터 지원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오죠. 저희가 찾아 나서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그 수요를 다 적인할 순 없으니까 조금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